안녕하세요. 한림세무에게 세무사 정일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사업자들이 신경 써야 할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법인은 사업 연도를 단위로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은 정관 등에 따라 회계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회계기간이 법인세의 사업 연도 기간이 됩니다 정관의 회계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 연도를 신고하지도 않으면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실제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 연도를 적용하는 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데 각 사업 연도 소득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각 사업 연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그렇듯이 법인세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처럼 법인세도 중간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라면 매년 8월 31일까지 중간연납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다릅니다 중간예납세금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내는 방법과 실제 사업실적을 가결산해서 내는 방법 중에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거나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사업이라면 가결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금 흐름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업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사업자라면 8월과 다음에 3월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냈다고 해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이라면 다음해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가인데요. 창업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창업을 할때 세금 면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처음 사업 시작하려는 분을 상담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것이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내는데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최고 42%인데 반해 법인세율은 25%밖에 안되니까 단편적으로 세율만 놓고 본다면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을 언제든지 쓸수 있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통장 관리에 더 엄격함을 요구받죠. 법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일차적으로 법인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주주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렇게 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서 다시 배당 소득으로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으로 하는 것이 세 부담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자나 주주가 빌려갈 경우에 세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만큼 법인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일정 시기까지 그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자와 주주에게 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본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반드시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외에도 실무적으로 보면 설립 절차는 개인이 법인보다 비교적 쉬운 반면에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는 법인이 다소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따른 재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후에 세금을 낼 기한이 되었는데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세금 낼돈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용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신고만이라도 꼭 제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제때 신고했는데 납부만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해서 그 못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하루에 0.03%씩의 가산세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데요. 만약 세금 신고도 안 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최소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더 부담해야 되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도 부과돼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해두시는 것이 절세의 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궁금한 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같은 일부 생필품 판매나 교육사업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물건 구매자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거래 금액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붙여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그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 물건값 1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을 덧붙여 110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매출액의 10%에서 사업에 사용된 매입액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눠서 신고합니다.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서 납부하고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중간연합이 있듯이 부가가치세에도 예정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 직전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예정 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신고는 7월과 1월 두번 하지만 납부는 4월, 7월, 10월, 그 다음에 1월 총네번 이루어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나누기 때문에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천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그 직원이 근로소득에 대해 내야 할 소득세를 사업자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세금을 실무상으로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 의무도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승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프리랜서에게 일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리랜서에게 소당을줄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